오늘은 2주차 이직뱅크 현장입니다 지금은 11시 45분 아까 저희가 여기 8시 아니구나 9시쯤 도착했는데 사전 녹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정도는 아니고 a s 받았습니다 삐죽삐죽 삐져나온 것 때문에 고민했어대복의 블랙벌을 입니다 저는 역대급이라고는 안 했는데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이트 제복이요. 근데 오늘 이름도 너무 예뻐요 오늘 엔딩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오늘 저 엔딩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이런 거는... 아, 지금 왜 도망가지? 방안있아 <웃음> 왜 갑자기 청 c 하게 불러? don't care. I don't 하시죠. 잘하고와요안 돼. 따라. 와 yeah, yeah.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가 원래 뭐하는다 그랬었죠? 이렇게? 아, 고장 났어? 그거 편집해 주세요 그럼. 아이 <웃음> 아, 왜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번 주 일요일이 또막방이라네 공지가 나가가지고 다들 오늘 또 마지막 산후기라서 많이 아쉬울 텐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시간대 사실 금요일도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빈이와 저의 에는 다른 분들의 그 챌린지를 요처음에는 다른 분들의 한 챌린지를 한국에 있는 에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이거 한국에 있에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거는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데 저희 노래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그 박자가 애매해서 박자가 너무 애매해서 삼 늘 보던 것보다는 음, 뭐 음. 재밌는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에 개그코드를 좀 넣어봤죠? 맞아요 근데 또 웃기게 한세 레파트할때 네 카메라가 딱 잡혔더라고요 저희가 네. 저희가 근데 약간 배경처럼 맨 뒤에 잡혔어요 네 맞아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좀 쉽니다 어. 쉴게요 안녕 이거 뭐야 이렇게 맛있어 음. 와 l a 갈비와 갈비 고기가 종류별로 있어요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오리도 있어 동물농장 도시락 이거랑... 이게 뭐지 근데? 이거 갈비, 갈비찜 같은 거 이거랑 LA갈비랑 오리고기 맛있네요 다 맛있는 건데 자 오늘 엔딩! 오늘 엔딩! 아 나는 언아줘아유 잘생겼다 수빈이 수빈이 한 30초 오게 해주지 나 이번 할때 a t p 못 g 는거아야 p 내일 죄송합니다.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스� respondents> 네! 뭐라! <What> <웃음> 네! 금요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음중에서 만나요! 안녕! 맛있겠다! 맛있다맛있겠맛있맛있다다맛 맛있겠다! 모두 맛있어 졌다. <웃음> 아이유 선배님의 스트로베리몬이랑 유나 선배님의 사쿠니 채평 그다음에 하이제 선배님의 숨 그다음에 우펜 선배님의 공몰 아이유 선배님서 미리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 저희 바이러스 불렀습니다. 우리 100점이 뭐였지 아까? 숨숨숨 숨. 숨 100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숨을 잘 쉬기 때문에 100점 당연하죠. 네 오늘은 흰 색깔 테크웨어 뉴일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퇴하고 있습니다. 아.. 좀 고민인데? 저는 편하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블랙슈트 차내 인기가 이렇게 가장 마음이들어다 그리고 어제 도 좋았어요 블랙 제목 블랙좀 블랙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음중의 막주차를 달리러 왔는데 오늘이 좀 약간 착장이 화이트 화이트하죠? 드라이를 가기 전에 지금 있습니다 좀 이따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좀이따 만나요 드라이 갔다 올게요 오이모 에, 모이, 앨리스의 사랑 잘 먹고 오늘 생방도 무대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뭐야 이거? 우와, 장거 땡겨는데 좋았어. 이좀한해보자좀한 번만이라도 좀, 안 해보자. 좀, 한 번만 <웃음> 좀. 어. 괜히 머리 염색하고 괜히 렌즈 끼고 괜히 아유 나 오늘 안 올라가 있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다녀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엔딩이 잡히면 제 주머니에 이제 인공 눈물을 챙겨가서 잡히면 그감격에 축하하는 눈물 세리머니를 좀해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전 이번 활동에 한 번도 엔딩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번 활동은 우리 앨리스분들의 마음속에 <웃음> 기억하는 걸로 남겠습니다. 내일도 사후녹화 때문에 엔딩 안 잡혀가지고 <웃음> 가서 고음이나 실컷 지르고 와야겠다 앨리스 오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혜수이 무대 찢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네그 부분 또 다른 걸로 해야죠 오늘 어, 다른 걸로 해야죠 지금 정했잖아요 네. 뭐였죠? 오늘은 뚜두둥뚜 제가 당해버렸네요 오늘은 수빈이가 당옵니다 생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체크 디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뭇 다르게 마지막 사후 녹화니까 뱀파이어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미를 조금 한 스푼 정도 좀 타서 과하지 않은 렌즈도 안끼고 이런. 심플스페스트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같요 나의 올전에 다가오는 한번 해보고 날아가면은. 위에다 고무줄게요. 아, 기가 어, 너무 아프고 아프 것 같네. 이것은 인기가요 2주차 현장입니다. 항상 이 준비하는 기간은 길게 느껴졌었는데 활동할 때마다 느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보 많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도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근데, 음,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 아 이렇게 라구나 내가. 쿵 이거 하는 박자에서 러블라이 파이러스 응, 쿵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형은 센터니까 형은 이러고 셨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하트 잠깐만 만들어볼까? 네. 앤디 포즈? 선샷 응. 뒤로. 응. love like pilots to for. 이 먼저 만들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맞춰서 이어 붙 이렇게. 이렇게? 응. 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아, 하자 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거인데. 뭐. 위에 애들이 조금 더어 그렇지. 약간 그렇게 올리면 같은 거. 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할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할까? 긴 창이 올리는 거죠.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할까? 하나 하고 동선이 바뀌어 자, 그럼 이렇게. 해. 킹스맨. 킹스맨으로 가자, 한 오케이. 총으로 어, 갈게 승식이형 따운하고두명 똑같이 붙고 아 내가 다운할게 고 가운데 가운데 붙고 해서 킹스맨으로 가자 뭐? 다운. 다운. 다운. 네. <목소리도> 잘상 맞춰봤습니다 핀쓰면 되긴 나나요 저번 주에 산옥을 안경 끼고 왔걸 그래도 안경 갖고 있었는데 너무 졸려가서 정신이 쪄어요 <웃음> 2주차 활동을 하는데 엘리스 분들 많이 못뵌게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뭐 산옥을 좀더 많이 하면서 엘리스 분들이랑 다 같이 좀 있었던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지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음방 활동은 끝이 나도 어차피 1월까지는 팬사인회도 있고 엘리스 분들이랑 내년 초를 또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형, 어, 형 <웃음> 자, 거 아니에요? 승신이 형형 보여줘요. 감사합다 좋은 거알려주시서 오늘 해야겠다. 이미 지난주에 녹화는 해놨지만 어, 생방에서 또 어, 네. 재밌는 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007 스파이 같은 느낌. 다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바라고 준비한 의상이었어요 사실. 네 마지막을 노렸습니다. 아, 네 좋아해 주 h o 방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미니 팔집이 결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삼부작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일년 네. 이렇게 열심히 채워왔는데 잘 마무리하고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선물 같은 앨범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같은 앨범 활동이 저희들한테된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 넘치게 할수 있었고 추웠는데도 항상 멀리서까지 보내준 엘리스들 많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지 않아요? 네, 마무습니다 네. 다들 고생했죠. 네. 엘리스 분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해했던 옷이잖아요. 아, 네, 답장있잖아요 엘리스 분들 킹스맨이라고 별명도 지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랑과또 이렇게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곧 <목소리> 있으면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다가와요. 맞아요. 연말에는 정말 저희 바이러스로 행복하고 선한 에너지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시간 산부작으로 아주 꽉찬한 해를 보낸 거고 그래도 확실히 이 초이스 활동을 지금 보내드리기는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음. 네, 그만큼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었던 것 같고 감사했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피바이러스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 컴백을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강아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렇어그 뭐야 얘? 근데 왜 이렇게 작아? 하나, 둘셋 아, 감사합